안녕하세요. 오늘의 Q&A 영상은 일본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말 가까운 나라이고 문화도 많이 접해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본이지만 실제는 생각과 다른 부분이 참 많은 나라이기도 해요. 거리상으로 멀리 있고 접점이 적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행을 가본 사람도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20살 대학생 때 이곳에 처음 와 직장인으로 1년 반을 지내고 퇴사를 한 지금까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살아보면서 이제는 한국에만 있을 때 접했던 드라마나 영화 속 정서 중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맞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래요. 어디에나 있는 몇몇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일반론적인 고정관념이 생기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는 좋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물론 반대로 나의 행동으로 인해 아, 한국인은 이렇구나 하는 고정관념이 일본 사람들에게 생기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어떠한 행동이 아, 이 사람들에게는 일반론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 부분을 항상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수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같이 맞추며 지내가는 거니까요. 인간관계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 친한 친구와도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가족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보통은 내가 평범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은 비슷할 수도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모든 일본인들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만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부탁이지만 민감한 주제인 만큼 댓글에서도 혹시나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며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듯 정말 어려운 나라 일본. 지금부터 일본인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일본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친절하고 정말 잘해주는 듯 하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두껍게 있는 듯한 그 느낌이 너무 어렵죠. 어디까지가 이 사람이 진심일까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내가 생각했던 기대만큼의 반응이 없을 때 상처를 받기도 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도 상대는 나와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본은 확실히 한국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느껴요 거리를 걸어도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도 혼자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물론 그 점이 편할 때도 있지만 혼자 유학을 왔다면 정말 외로울 때가 많을 거예요 정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친한 친구를 만들어도 무엇인가 벽이 있는 듯한 느낌. 일본은 서로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신뢰와 민폐를 끼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좀 전에 상대는 나와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 상처를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일본인분들이 더그 상처를 받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츤데레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겁이 굉장히 많은 편이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결국, 어느 타지 생활에서나 다 그렇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홀로 서기를 한다면 더더욱 외로움을 이겨내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혼자서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문화이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먼저 행동해서 다가오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아, 오히려 저 사람은 저게 더 편한가 보다 하고 더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생각보다 그 호의에 훨씬 더 놀라고, 받은 만큼 꼭 돌려주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행동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상대방에게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방금 전에 받은 만큼 꼭 돌려주려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올해의 오카이시가 정말 중요해요.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올해가 거의 다 라고 할 만큼 정말 감사 인사를 많이 한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부분에서 한국과 조금 차이를 느낀 점이 있어요. 이건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일본인과 대화를 할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도 그만큼 많이 쓰지만 죄송합니다라는 표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것. 우리는 보통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면 감사하다는 표현이 먼저 나오는 반면 일본에서는 사과 표현이 먼저 들어간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또 일본어로 대화하다 보면 정말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 미안 고마워. 한국어로 하면 뭔가 어색하죠. 많은 대화에서 정말 과하다 싶을 만큼 사과 표현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당신에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다와 같은 누군가에게 끼치는 민폐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은 문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다시 만났을 때나 다시 대화할 때 과거에 대한 감사 인사가 꼭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자기여도 아리가토 오자마시다 생지자 오세니나리마시다 방금 든 예시처럼 미묘한 대화의 차이. 하지만 상대방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의가 있을 때. 서로 조금 더그 문화를 존중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벽도 조금은 허물어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연락 빈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락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항상 고민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국인은 정말 카톡을 많이 하죠.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한국만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요.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난 뒤 답장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에서 며칠 뒤에 답장이 오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와 대화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느끼는 반면 일본은 생각보다 이 정도의 빈도수가 일반적인 경우도 많아요 물론 자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처음에는 참 당황스럽고 거리감을 느끼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익숙해지면 이게 또 편해지기도 해요 정말 예전에 제 어떤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답장이 오면 상대도 빨리 답장을 해야 할것 같은 압박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해요 답이 늦고 안 온다고 해서 혼자서 상대방에게 너무 서운함을 느끼지 마시고 저 사람의 연락 스타일은 이런가 보다 하고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언어 표현에 대한 차이예요. 이건 쌍방향으로 오해가 발생하기 참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언어라는 게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표현이 그 나라에서는 그 뜻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가 힘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일단 일본어와 한국어는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요. 한국어에 비해 돌려 말하는 것이 많고 직진으로 바로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그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하기도 하고요. 또, 굿셩것도봐라고 해서 본론의 앞뒤에 부드러운 표현을 위해 붙여주는 긴 말들도 참 많아서 일본에서 전화를 하면 엄청 길어지기도 해요. 자기 생각을 잘얘기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낄 거고 그냥 바로 말해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돌려 말하는 게 때로는 정말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저 일본어 안에 숨어 있는 뜻을 찾아야 하고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커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때로는 일본어만의 울림이 있는 표현으로 기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해요 일본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도 존재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바로 모국어가 아닌 언어와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고요 일본에서 지내면서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저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이 나라에서 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니까 특별 대우를 바라고 있는 걸까? 나의 다름을 알아주길 바라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맞춰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행을 갈때 조차도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가는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무조건적으로 맞추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나부터 왜 이런 문화가 생겨났는지, 왜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나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상대방도 나에게 진심으로 대해줄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대했지만 상대가 나를 밀쳐낸다면 거기까지였던 사람인 거예요.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만 봤을 때 내가 계속 이어가고 싶은 관계라면 노력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관계 오래오래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도 만나요. 감사합니다.